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마 돈이 없어서 졌다 과외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다 몸이 아파서 졌다 모두가 같은 환경일 수가 없고 각자 가진 무기가 죽 싸우는 건데 핑계대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집니다 공부가 재능이 96%고 노력이 4%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막 그, 그렇대 여기서 얘기하는 공부는 뭐냐면 네이처지에 실리는 정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로 성공한다는 거는 서울대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 성공한 걸 세계적인 석학이 되려면 재능이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수학자가 단한 명도 없어요 그게 바로 재능이라는 거예요 공부에 필요한 재능 요 따위가 아니라 학교 갔다 오니까 힘들지? 근데 우리는 항상 힘들어요 아닌데 아닌 있어요? 토요일 아침에 힘들죠. 일요일 아침에 힘들죠. 일요일 저녁에는 끝나가니까 힘들죠. 점심 때는 밥 먹어서 힘들죠. 다 힘들어. 어차피 나만 힘든 거 아니야. 그 다행 아니냐? 다른 애들은 다 집중하고 다른 애들 상태가 다 좋으면 얼마나 억울해. 나만 힘든 게. 근데 다행스럽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 하나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내 자신을 미워할 때도 똑같은 이유로 미워하는데 남 탓하는 거야. 남 탓하는 거. 내가 안된건내 탓이야 그리고 현재의 내가 만들어진 거는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극단적인 막 저기 북한 같은 경우 빼고는 나, 내가 지금 현재의 나인 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된 거예요 아, 엄마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엄마 어릴 때나안 안아줬어 학교 에죽겠했어난 지방에서 평생 살았어 어쩌라고 그 핑계 누가 듣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난 여기 있는 거고 당신의 모습 이건 당신이 만들었어 게임처럼 캐릭터 만들어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당신 나무가 아니에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바꾸는 자기만 독특한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고 자기만 환경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 부모님만 이혼을 했고 응?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집안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나 혼자 가출을 했고 혼자 살고 집이 엄청나게 가난해서 나는 학비가 없고 그래서 내가 벌어야 되고 다그 정도의 사연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나만 이 세상에는 나만 버림받은 것처럼, 나만 금수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 뭐 네가 시스템을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런 세상 만든 꼰대들 탓하는 거다 좋아. 좋은데 그렇게 남 탓해봐야 세상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알겠냐?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긴다. 이리저리 핑계대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생각을 많이 하면 걱정만 늘어나고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Good.